좋아요나 전제. 어 더블 킬. 더블 킬. 이거 건복이었어요. 토 더블 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가만하다, 동물 하나다. 아, 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네, 구독 감사합니다. 그 채팅창 내리시면은 언제 보이실까요? 거 모바일은 채팅창 내리시면 보입니다. 열이 어서 오고, 검정 배 하나. 검짝둘힘 드셨 나서 레벨링 하 겠죠？굳이 형그 채팅 안써주 셔도 괜찮 아요. 아, 이거 거목 바로 왔구나. 쌤쌤쌤 e 이래 막빠지 a m e s a 네 e s a m 아 Same, same. s a 동작 하나 더 눈통 조심 그럼 적포했나어 저승아도 이쁘네 아이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범 밀고 간다. 범 밀고 갈다어나나 다쳤어. 나 넘어오지 아씨. 오늘. 울베 있다 울베. 중중1 일문 가복 조심. 아. 눈. 음, 쌤 조심 눈톡 눈톡 눈톡 눈톡 눈톡 갔다 1대1 대항이래 개보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톡 눈톡 눈톡 어? 와 아군이 아, 패배하였습니다 자리 잘못 잡았다 어제 늦게 자고 새벽같이 아 새벽에 또 나갔다 오셨구나 야 고생하셨네 주말에 어서오세요 눈톡은 내가 나갈게 중앙 하나 전제. <목소리> 검 이런 어어디까지 들어간 거니 <목소리> 해야 될거같은 식빵니. 아, 어, 중소이 중순아. 노는 잡았어요. 아까 중에 둘이는데맛집까지 있었는데. 뭐야? 아, 반샷 반샷, 반샷. 앵글 봐. 어. 펜 반샷. <웃음> 이제 깨 났네. 아군이 아, 패배 어허. 하여튼. 큰일이다. 큰일이다. 아, 집중해야지 뭐. 대킹 크기이고 가스 크게 지나? 아, 그러면 안 되지. 검정에 또두 명. 어, 검 많아요. 검복들검복그걸리안 어. 나옵다. 아무래도 는데박 하나, 눈셋, 눈셋. 눈동자, 눈동눈소리눈 왔어요. 눈통 들어. 들어오. 눈끝쪽3명 조심. 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아. 자, 지금부터 다시. 고고우. 눈통또나감 오케이요. 중 하나 전진 앵글. 중 하나 전진 앵글. 건목 전진. 라이플 리플. 리플 반. 등 둘. 존자리랑 환원이 있었어. 뱅글 맞은편 하나 있었고 안태? 중 두리어스 오케이 존자 리클 다리바? 검복아니었 다리바 났나 보네 멀리 문, 문, 문 터널에 쓰나 문 터널 터널 쓰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야, 20킬 하려면 이거, 이번 판에 좀더 많이 해놔야겠는데, 그죠? 오늘 미션은 그래도, 막 그렇게 고난이도 미션 없어서 다행이다. 아이고, 이걸. 그럼 또 전진한다. 수업보원. 검 하나 있는데. 검정 코너 조시요. 배탈 아. 탈들. 그검 클. 검 클이고 눈 요거 눈눈 눈 많다. 보통 조시. 보통 조시. 우리 가복 쪽에 한명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금복 도 얼마 안 노인지. 얘들 다 눈하고 중원눈애들 인데. 검은 없네요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아, 다반타다 오늘 의자 좀 올려봤네요. 근데 범트렌님 시청자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기말해보니까 되게 적극적이시네. 눈 하나 더아씹다 소화랑 몇서문 박스, 화 박스, 바 하나, 바다핀 둘. 들어갔거든 하나. 문 마루 쪽에 하나 있었어 네. 엠포. 아군이 을 획득했습니다. 모 거모. 복 오케이, 나앞나앞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시킬 일단 큰일 나지 않는 상황이하겠다 아파리는 지코 안 뚫은 것 같은데? 자, 눈 길게 띵 하나 네노님 예? 잘하면 반이요 눈통 나오 눈통 나오 바닥 핀한개더 바닥 핀두개 눈통 앞에한번 하나 아 끝박스보가할까고건가로다거 <목소리> 검물배, 아니야? 바들이바들이안 보이지? 적통이랑 샌도 안 보이거든요 일단 이분 라인은. 눈썹 눈썹 눈눈눈 접해 눈 접해 눈접눈접아 죄송해요. 이런 데스 기한데 계란 선아가 개불 텐데, 아개빌 텐데, 아, 개판안 맞았구나.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뭐지? 레긴 <웃음> 줄 알았네. 어 t r o 오. 아군이 그러니까 어쨌든 막 스텝 받는 거보다 샷에 저렇게 집중하는 게 좋어도 있죠. 가만히 터서 속이 두개 눈 바닥뼈 하나 더눈 전체 조심이야 이거 바닥뼈 하나 핑 두개 와 어, 어. 뭐야 미나님 아이고 2만원으로 감사합니다 전달할게요 <웃음> 오케이. 방금 근데 방금 세이브는 괜찮지 않았나요 미나님 감사합니다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대단. 우리편 먹고 있었잖아. 세마나, 세마복스나건복스나에세나아 이거 이거? 가보, 가보, 가보새. 눈통 하나, 덕통 하나, 검복 하나. 건복 돌신. I'm a 나나 r r o w e r I g 요 t four. I'm t e l l i n 나눈통 u p u 나나 t e l l i 나나 y o 나 d 전 n t t a 나나 a 나 the 이 i n g d 나 n 나나나나 누전진이에 이거. 오우. 하나, 하나 더. 전진하지, 앞에, 앞에, 앞이샷 나이스. 눈 하나 더. 목박. 어디? 바이샷. 나이스, 아이소. 나이스. 아이 좀요. 우리 편 서나만 가. a s p 이거 건복이었어요. 복크나 스나 한. 건복 건복 복나요 아닌데. 아군이였습니다 아, 곰탱이가 곰탱이가 데 곰탱이 나를 내가 편아 일단 가스 미션 성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아, 일단 가스는 성공. 눈통 화빙 하나, 길게빙 하나. 여기죠? 바다빙한개 더. 길게빙 하나 똑같아요. 있다 카페에 넣어 뒀대. 더 핑. 어, 십반핑세개 먹었네. 일단 눈 전진은 없어. 전진하나. 십 빡하나. 잡았어요 삥. 나이스 나이스. 또 핑. 이거 여핑달라온거같데 건복도 잡고. 퍽토 퍽토나 퍽동선한 더블 킬 잡어 잡어, 잡어. 나이승리하였습니다 좋고요. 아박스포거나 디박스포가나 박스지 아이고야 끝박스꺼 박스 하나? 저힌핀핀끝박스 그래. 하나 잡았고 글 하나, 존마루 하나 존마루 하나, 존마루. 존마루. 존마루. 저 알죠? 이거 뭐, 검뒤 치기 혹은 하진 않겠지 마루 잘 안빼는 스타일 같은데 예? 말로 보실 거면 아예 그냥 왼쪽 박스에서 봐주세요. 왼쪽 박스에서? 적배소리 네. 하나? 네. 적배소리 하나? 독리나나죽밀렸나독데 나복특하 나도, 나단나하 나도, 통도나단특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 나, 나, 나, 나. <웃음>